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절세 차원에서 집을 사고 팔때 중간에 주택이었는데 철거를 하고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잔금 때는 주택이 아닌 상가로 판다든지 토지로 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었죠. 특히 법인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목이 좋은 그런 곳에 단독주택 흐름한 걸, 그분은 거집 그 하나만 갖고 계시니까 이제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팔고, 장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로 처리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 법인은 원래 12% 취득인데, 그런 게 그냥 상가 취득세인 4.6%로 이렇게 좀 절세를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흔하게 많이 활용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여기 국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세국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볼까요? 어, 이거는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322번호가 문서번호입니다. 2022년 10월 21일자에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사실은 좀 굉장히 멍청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정부 과세 관청 차원에서 그냥 모르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 그런 그걸 이렇게 질의를 주고 답변을 확실하게 이렇게 주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나갈 세금도 알뜰살뜰 이런 질의 때문에 어,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 무처가 있던 걸다 찾아내서 세금을 매기게 해주는 그런, 그런 효과죠.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질의를 하셨던 분들은. 어, 한번 내용 들이다 보면요. 어, 매매 특약에 따라, 장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인,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회신 답변을 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질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당시에는 이게 주택입니다 1주택을 가진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얘를 주택상태로 팔아야 비과세가 되겠죠 12억 이하의 이제 그 주택 범위에서는 물론 12억이 넘으면 어또뭐장특공 적용하면서 장특공표 이를 적용하면서 뭐 일부 세금을 조금 내긴 내겠지만 12억까지 비과세되는 이 부분이 아까처럼 이분은 비과세인데 사가시는 분이 이미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택 상태로 사가면 취득세가 정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주택자가 사면 뭐 취득세가 예를 들어 6억 이하는 1.1이고 9억부터 뭐 10억 초과까지는 그 초과 3.3이고 9억부터 10억 사이에는 금액 따라 쭉그 100만 단위로 단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 3.3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되던 걸 무조건 12%로 사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태까지는 아까처럼 매도가 유리한 거는 계약 때 주택으로 놔두고 그리고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잔금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용도 변경이 상가나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잔금을 쳤던 거였죠. 뭐 잔금치고 그 다음에 좀 똘똘한 또 그런 법인 투자자는 그걸 리모델링을 또싹 하죠. 리모델링을 해서 사자말자 법인은 또뭐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팔 때도 단기차익을 남기면서 순식간에 그냥 주택이었던 게목 좋은 곳에 상가로 변신을 하면서 몇 억씩의 그 매매가에 뭐 시세는 뭐두배이상의그 차익을 단계에 거두면서 양도를 하는 걸 주변에서 봐 왔습니다. 문제 그걸 차단이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보는 게 지금 바뀐 내용 같은데요. 법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이게 질문이고요. 쟁점을 1과 2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놨는데, 쟁점 1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공, 표 1은 아까처럼 뭐, 그, 다주택자인데 일반 세율일 때 적용이고, 표 2는 1주택자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그 장특공이겠죠. 어, 그런 그 장특공 적용 및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을 할 때, 한마디로 양도세, 뭐,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이런 거 기준을 삶을, 삼을 삶을 때, 그게 계약 기준일인지, 뭐, 아니면 잔금일인지 이게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질문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이게, 어, 계약일 기준이었습니다. 그죠? 계약일 기준, 아니, 까 그러니까 그, 매수는, 매도는 계약일 기준이었고요. 매수는 또 그냥 취득할 그 기준으로, 어, 요렇게 나누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서로 유리한 것으로. 근데 요게 이제 질문하기를 1안는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이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물건 그 양도한 걸로 판정을 하는지 아니면 양도한 걸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하는지 이러한 안으로 질의를 해놨고요 그럼 쟁점 2는 만약에 요 쟁점 1이 양도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요 해석 그동안에 매매 계약 체결일이 이제그 기준이랬는데 어 요게 이제 새로운 해석 그 적용을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냐 이랬더니 이한는 새로운 해석 이후, 요 해석이 2022년 10월 21일 날 지금 요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날 이후에 어, 결정되거나 경정분부터. 요 말은 뭐냐면은 어, 계약은 그 전에 한 거죠. 그 전에 계약을 했고 요 이후에 이제 그장금미이 도래한 그 이한은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그런 건지 아니면 이안 새로운 해석 이후에 양도분부터인 건지. 요 이한은 계약 자체도 10월 21일 그 이후에 계약한 게 이제 이한인 거예요. 이한은그 전에 계약을 했는데 어 잔금일이나 아직 뭐 중간에 용도 변경하고 있는 중이거나 잔금일이 아니면 아직 그 도래를 안 했거나 계약은 10월 21일 이전에 했는데 그런 게요 이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양도일 그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그 판정을 아까 장특공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10월 21일 기준으로 그 전에 계약서 선거도 적용이 되느냐 그 이후에 10월 21일 이후에 계약서 선거부터 적용되느냐 이랬더니 그게 이제 1안이 아니고요. 그 답변은 회신은 뭐라고 왔냐면귀지질의 경우 양도일이 타당하며 1안의 답변은 양도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약일이었죠. 매도인이 그 양도하는 그 하는 분이잖아요. 계약일 기준이던 게 이제는 어 양도일 기준으로 계약일이 아니고 어 양도일 기준,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회신일 이후 10월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는 거라고 딱 명시를 해서 답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지금 급하게 출근해서 올려드리냐면요. 10월 28일자에 이게 지금, 그, 국세법령정보센터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살펴보지 못하고, 10월 22일날, 어, 예를 들어 뭐한 11억 정도 하는 주택을, 뭐좀 돼지가 넓고, 뭐 코너에 있는 이런 주택을 팔았는데, 10월 22일 점에, 아직 잔금안 쳤고, 그 법인은 지금 열심히 용도 변경하려고 하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그판그 그 주택의 매도자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날 이후에 계약을 한게 되고 그날 이후에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는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상가를 파는 게 되니까 상가 건물은 비과세가 없죠. 비과세 혜택은 주택에만 있는 그 혜택입니다. 그러면 최소 일반 세율일 거고, 주택을 뭐 예전에 뭐 흐름한 주택을 한 1, 2에 사서 한 1, 2십 년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뭐 이제 팔게 됐고, 이러면서 양도 차익이 뭐한 10억 이상 나왔다. 이런 경우 같으면 세율이 뭐 그것도 뭐, 지금은 그래도 5월 10일까지는 뭐 조정지역이라도 뭐 중간은 없고 또 1주택이라 하면 중간은 아니겠네요. 기본 45% 세율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 매덕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분이 분명히 전국에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입장에서 이걸 어 상가를 바꾸어서 만약에 이제 어 취득세를 4 6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매도가 절대나 이거 용도 변경 못해 하고 이제 털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앞으로라도 이제 용도변경하면서 팔수 있는 물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택의 취득세를 다 내고 매수를 하셔야 되니 법인은 기본 12%입니다. 1억짜리를 산다 해도 1200만원이고요. 10억짜리 코너에 상가로 무척 뭐 리모델링하면 멋질 그런 주택을 살 경우에는 10억짜리 산다 하면 취득세만 1억 2천입니다. 그죠 뭐 장난이 아닌 금액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어~ 바뀌어져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질의 안 했으면 이런 답변도 없을 거고 그러면 옛날처럼 계약 때 그냥 매도는 주택 판계되고 사신 분은 그냥 잔금 때 상가 상계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건 질의 안 하고 좀 꽁꽁 숨겨놨으면 좋았겠구만 <웃음> 조합은 그~ 입주권 어~ 승계 취득하신 분들이 나중에 3 년이 지나서 입주 후 완공 2년 안까지 양도를 할 경우에 원래 종전 주택하고 (1년) 차이 안 나도 그게 비과세가 됐어요 그걸 막 누가 질의하고 막 이래놓으니까 그거 역시도 이제 (1년) 차이 나야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깨알같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빌미들을 다 만들어 줘 놨네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이걸 철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용도 변경 싫어요 그러면 난 부수세요 이러면 부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양도일 기준이니까 어 주택을 주택이 있다가 바로 철거한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죠. 사업용 토지는 일반 세율이긴 하지만 그 중간은 안 되겠죠. 토지의 중간은 안 되지만 일반 세율을 부과되지만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집 가지신 분은 이제는 잔금 때까지 집 상태를 잘 유지를 하셔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인들은 예사로 허름한 집 사서 그냥 용도 변경해서 사야지 하고 타성해져서 법안 살펴보고 그대로 하셨다가는 지득세 폭탄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거래가 조금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가를 바꿀 그런 후보지에 덩치 큰 그런 어떤 주택들이. 안 그래도 뭐 대출도 안 나와서 거래들이 그죠. 힘든데. 그렇겠네요. 허름한 주택들은 이런 용도로 거래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똘똘하신 법인 투자자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리모델링기 조금 몇천 들여갖고, 뭐, 완전 두 배로 팔고, 뭐, <웃음> 주택이 아니고 이제 상가로 파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3년, 5년 그 사이에 이런 꼬마 빌딩들이나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투자에 어떤 요텀새를잘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세금 부분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브레이크 건다 하면 거래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축이 될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기도 하네요. 어, 어제 28일자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빨리 정리해서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늘 조금 짬이 나서 마무리해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